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잘생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온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 그거는 거의 뭐 그거야 그거. 어 거의 뭐 그거야. 취했냐고? 난 취했냐는 질문은 솔직히 거의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봐. 술 냄새 난다고? 아 그럼 취했나 봐. 어나 엄마가 더 좋아. 아, 채팅 송도 웬일이냐? 야 감격적이긴 해 지금. 이거 무슨 일이야 친구들? 진심 진심 진심 돈까스로다가. 원래 같았으면 지금 채팅 한두개 정도 읽고 나 혼자 한말 하고 있는데 지금 채팅이 좀 많네? 좀 저, 적응이 안 돼! 야 어제 호스팅 효과 이렇게 크다고? 난 그럼 너무 감사한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치를 정말 낮춰놨어 야 영둥아 너 어제 ㅅㅂ <놀람> 4천명 왔다고 오늘 방송 4천명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너 오늘 시청자 10명 들어온다 생각하고 방송 켜어너 기대하지마 하고 방송 켰거든? 이게 무슨 일이지? 광대가 또 올라가고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광대 내려 내일 너대로 방송 열심히 해어이 생각으로 나 이제 일어났지 어그래 일어났는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술자리가 있어가고술 먹는데 사실 원래 술자리 같은 경우에 나는 밤새고 먹어 자 원래 영둥이 지금 주도해갖고 술 먹으면서 다음날 첫차 타고 가자고 사람들 꼬시고 있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막차가 이제 10분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옷 갈아입고 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나 이거 진짜 처음이야 처음 이거 이제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처음이야 여러분들 저 오늘 막차 있어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2호선 타고 진짜 강변역으로 진짜 타고 왔어 왜 오늘 방송하고 싶어서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주접이 아니라 진심이야. 아니 나 진짜 나 방송 너무 여러분 진짜 그술 먹고 다음날 똥 뒤지게 마려울 때 있어 그 미성년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미성년자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 몇분 계시겠지? 그런 그똥 진짜 참기 직전 이거 참는다고? 싶을 정도로 오늘 술 참고 방송 왔어요 진짜 어 오늘 술 먹는 거 진짜 터지기 직전에 방송 킬려고 날아왔어 진짜 진짜 날아왔어 진심 심지어 오늘 원래 같았으면 택시 탔는데돈 아끼고 열심히 방송하기 위해서 에어팟도 없는데 지하철 타고 왔어 나 에어팟 없으면 택시 타거든? 나 에어팟 없으면은 원래 마스크 끼고 택시 타고 기사님한테 딱그 얘기해 에어팟 없이 지하철? 아 근데 그거 알지 진짜 근데 에어팟 없이 지하철 타는 거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신발 벗고 비행기 타는? 거의 뭐 팬티 안 입고 이 얘기 왜 나왔지? 어, 이제 내가 많이 좀 취한 상태면은 택시기사님들한테 하는 고정 멘트가 있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들. 택시 탔는데 택시기사님이랑 좀 어색하게 택시를 타고 간다. 자, 첫 번째 택시 꿀팁. 진짜 이거. 이게 한마디 꺼내면은 택시기사님들 진짜 방언 터져.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알아요? 아도 몰라 근데 방언이 터져 진짜 일단 첫 번째로 기사님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좀 약간 운영이 좀 힘드시지 않나요? 약간 이런 코비드 1 9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꺼내잖아? 기사님들 진짜 아 진짜로 요즘에 진짜 요즘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요즘 좀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마, 말씀 꺼내시거든? 어 사회적 이슈 어 진짜 그때 위드 코로나 했을 당시에 어 기사님 요즘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손님들 좀 많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러면은 아니요 요즘 카카오택시로 하면은 뭐 자동으로 선택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씀하셔 그럼 난 그거 정말 야, 열심히 듣고 공감을 해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공감하고 말씀하다보면은 벌써 도착했다고요? 기사님 저는 기사님이랑 2시간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기사님 저는 술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카드 띡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결제하고 나오는 거야 진짜 진짜 에어팟이 필요 없어 그 기사님 얘기 듣다 보면은 어 1시간 거리? 아니 강릉 여행? 아니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것까지 바로 직행이야 진짜 진짜로 진짜로 이걸 투수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로! 내가 리액션하는 거단한 개도 없어! 기사님이 이제 어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그러면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요? 이러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요? 쉬바 한 4박 5일 걸릴 텐데요?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근데 기사님 혹시 요즘 코로나 그 거리두기 어 위드 코로나 풀리면서 좀 괜찮아지시지 않았나? 이러면 아 근데 그게 요즘 도착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로스앤젤레스 도착 아 진짜야 근데 이거 기사님들 어 기사님들 그 속내에 그 끌어있는 이걸 꺼내드려야 돼 택시 기사님들이 깜빡이 안키고 운전하고 괜히 우리 타 있는데도 막아저 씹스.. 막아저 새끼 운전을 뭐 이러시잖아 이거 이유가 뭔줄 알아요? 이 속.. 속내에 끌어있는 그 문제들 우리가 그거를 꺼내드려야 돼 진짜로 이거 꺼내면 욕 안해 진짜 저.. 절대 욕 안하셔 속에 뭐가 많으셔서 그래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약간 토닥토닥 살짝살짝 살짝 건드리면서 슉슉슉 꺼내드리면은 그런 기사님들 중에 내가 깜빡이 키면서 욕하는 기사님 본적 한번도 없어 진짜 기사님분들도 싸요 그럼 나도 차 끌고 서울 운전하는 사람 으로서 택시기사님들? 아, 조금 좀 그래 어막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갔다 왔다갔다 그냥 뭐 거의 국도에서 드립을 해 진짜로 1차선 2차선 근데 난 이해해 예, 이게 예, 업친 업데덕친격이 아니라 뭐야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니 그게 아니야 어그 인과응보야 어어 어, 인과응보야 기사님들도 쌓여서 다 그냥 해버리는 겨. 근데 우리가 베푼다. 기사님들도 안전운전, 행복한 운전. 여러분들도 행복한 운전. 대신은 좋은 밤, 1월 17일 월요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야 영수야, 너는 학창 시절에 인기 많았지 않냐? 뭐가 많아? 씨, 뭐가? 뭐, 뭐 누, 누가 많아? 씨, 난 진짜 이 얘기 들으면은 아직도 하나. 그냥 진짜 아직도 하나. 본인만 모르는. 아니 본인만 모를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야 잘생긴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잘생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온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 그거는 거의 뭐 그거야 그거 어 거의 뭐 그거야 어.. 나뭐 말하려는데 거의 뭐 그거래? 잘생긴 애들이 잘생긴 거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뭐 누구 만날 때마다 어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어 너무 잘생겼다어헐 잘생겼어 이러는데 모른다? 그건 겸손한 거지 모르는 게 아니야 겸손! 아 너무 잘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그만해 그만해 아 지겨워 지겨워 이거야 진짜로 영숙님이 그러셨냐고요? 아니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랬으면은 내가 지금 여자친구 있어서 오늘 방송 못혔지 아무튼 내가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뭐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잘생긴 애들 이야기하고 있었지? 빨리 빨리 글쓴이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 문과 친구들 아 여자가 없다? 나 여자 왜 없지? 잠깐만 왜 없어? 나 여자친구 왜 없냐? 어 잠깐만 나 진짜 없어 근데 어..왜 없지? 잠깐만 여자친구 없는 이유 근데 몰라 왜..왜 없..나 왜, 왜 없..나 왜, 왜 없냐? 씨, 왜, 나 왜, 없, 왜 없지 진짜? 여러분들 남자는 자신감이지만 붙어야 되는 한 마디가 또 있어 남자는 자신감과 정말 빠른 눈치가 필요해 자신감은 중요해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감 있게 뭔가 아 하는 건 중요해. 근데 눈치가 없다? 아, 진짜 나나 나, 나 그냥 상상만 해도 짜증나. 나는 유일하게 난 정말 모든 사람 난 100명 중 103명을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거든. 근데 유일하게 안 좋은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 그리고 남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어떤 자리에서 자기 때문에 남 눈치를 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눈치가 너무 없어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이 드립을 칠 때가 아니야 영두아 할 정도로 드립을 이상할 때 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쳐 자기가 재밌는 줄 알고 그럼 내가 눈치를 보게 돼이 새끼 이렇게 재미없는데 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지? 이거 진짜 거의 뭐 수학 후? 아니 그 수능? 수학? 아니? 진짜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그 문제야 이거는 우리 지금 투수분들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야 어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거기서 눈치 없는 드립을 쳐버리면은 그거는 내가 볼때 나도 해결 못해 그냥 지구 멸망해 진짜 아 아까 술 먹었던 형님 친구 이름이 지구래 어그 형까지 같이 해서 지구 멸망해 진짜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 아 괜찮아 괜찮아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듬어 줄수 있어 술 먹으면서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마 야 뭐가 뭐가 뭐? 야야 괜찮아 괜찮아! 야 짠해 짠해! 음... 응. 이러면서 눈치 안 보게 할수 있는데 눈치 없는 애들은 내가 짠해 짠해 이러면 괜히 더 나서가지고 야 그래 짠해 짠해! 이러면서 짠하가지고 막 먹다가 혼자 취해가지고 이상한 들이치다가 사고쳐 막! 막 그냥 분위기가 그냥 어 곱창에 이어서 그냥 막창 나 진짜로 메이플스토리로 이어가지고 오, 삼지창까지 나 진짜 분위기가 또 모르는 내일이 금해며